모두들 손에 땀을 쥐며 주목하고 있습니다! 1번 레인 박성희 2번 레인 강리옥 3번 레인 금나라 4번 레인 하리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! 5번 레인의 나에리 선수는 개인사정으로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왕 느낌표 으악!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나혜리 그, 나혜리가 나엘이, 안 나왔다 왜왜왜안 나온 거야 너를 결승에서 이기고 엄마한테 자랑할 건데 왜안 뛰는 거야 나랑 약속한 게 겁나서 그렇지 질까 봐 무서워서 그렇지 레디 나혜리 이나 어디에 숨었어 나엘이 <웃음> <웃음> 나와 나오란 말이야. 안 <웃음> 느낌표. 안아 <웃음> 느낌표. 탁하니 십육 초 꼴찌 쓱쓱 삭삭. <웃음> 선생님, 나엘리가안 나왔어요. 고기기려고 했는데 <웃음> 이길 수 교장, 요소환 에, 이렇게 급히 이사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… 아, 알고 있어요! 아, 터론는 빼고 결론으로 들어가시있 구독과 좋아요! 이사 부경환! 난 정말이지 육상부가 있는 학교에 이사라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에헴. 이사 고객 아, 난 진작부터 우리 육상부가 위대한 업적을 쌓을 것이라는 걸 확신했다 이겁니다! 나도 그동안 육상부 지원을 조금 늦춰온 것은 좀더 강해지라는 배려에서, 에, 또… 아, 지금 그런 얘기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자세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! 이 마당에 의견이고 뭐고가 어디있어요 육상부를 무조건 지원하죠! 당근당근 오로지 지원, 지원 끝없는 지원뿐입니다! 육상부가 하자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다 다 들어줍시라 특별 간식도 지급하고 미국으로 전지올려도 보네요! 교문 기둥에다 빛나리 육상중학교라고 크게 만들어 붙이죠! 모른표에 <뭐람표>? 여보세요? 에이? 뭐야? 일단 알았어요 서군서군 아, 서군 음. <웃음> 아. 서군서군 서군서군 서군서군 지금까지 이사회에서 의논한 육상부 지원 문제와 간식얘기와매국냐기및 간판얘기도 기타 등등 모든 얘기들은 없었던 걸로 해주셔요! 해